올지 니트를 표현하는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. 이때도 먼저 조금 명암을 결에 따라서 또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고요. 이때는 이제 이 간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이렇게 굉장히 촘촘한 애들도 있고 지금 이제 그리려는 애는 조금 넓게 골이 보이는 그런 형태죠. 이제 또 미리 골이 형성된 방향을 잘 파악을 해서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간격을 잘 맞춰서 그려주시면 좋죠. 표현을 해봤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색감을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위에다가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지나간 부분은 좀 색이 이렇게 입혀지면서 아까 그려놨던 골지 선들이 잘 보이죠?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,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색이나 아니면 그레이 계열 활용하셔서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이나 그레이 계열이 낫겠네요. 이런 고래 형태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그리고 얘도 이렇게 끝이냐?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되겠고요. 얘도 마찬가지예요. 진한 색으로 니트가 가지고 있는 실의 한올한올 조직감을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때는 연필을 좀 아주 날카롭게 잘 깎으셔가지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결들을 잘 잡아서 표현을 해 주셔야 되겠죠.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부분을 다 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은가요? 하시면 제일 잘 보이는 부분 위주로 하시고 이렇게 결이 바뀌는 부분은 만남 해주시는 게 좋겠죠. 예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겨울, 어, 이런 제이니트 조직감을 한올한후 조금 더잘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이제 조금 더 포실포실한 느낌 해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화이트 색연필이라든지 밝은 부분에는 이런 것들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죠.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명암 넣고 얹어서 조직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런 한올 한올 꼬임 표현하시고 이런 식으로 얹어가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니트 그리는 거 이렇게 봤고요또 이것도 마찬가지죠. 이렇게 제가 그리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방법, 더 편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니트도 한 번씩 그려보시기 바랄게요. 끝